안녕하세요 닥터살레임의 강정원장입니다 오늘은 다크서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다크서클이 생기는 원인은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눈밑 꺼짐 때문에 생기는 경우인 것 같아요 또두 번째는 어, 노화 때문에 탄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눈 밑도 꺼지고 그런 것들이 생기면 이게 피부가 약간 좀 평평하지가 않잖아요 약간 좀 울퉁불퉁 하니까 그것들에 의해서 약간 음영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세 번째는 이 다크서클 같은 경우는 내가 어렸을 때뭐 약간 아토피 피부염을 앓았다라든지 뭐 알레르기가 있었다라든지 그래서 막 눈가를 굉장히 잘 비볐다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다크서클이 좀 심해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네 번째는 유전적으로 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어, 혈관이 발달돼 있는 거죠. 피부가 굉장히 얇으면서 혈관이 발달돼 있으니까 약간 좀 다크서클이 짙어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한번 어떻게 하면 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 어, 약간 좀 꺼져서 생기는 것 같은 경우는 어, 아무래도 좀 약간 채우는 게 맞아요. 좀 채우는 게좀 약간 좀 생기 있어 보이고 좀덜 피곤해 보이는 그런 게 맞고요. 근데 제가 한번 웃어보면은 웃잖아요. 안 웃으시나? <웃음> 그러면 이게 약간 좀 웃음 라인에 따라서 들어가는 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인은 내가 평생을 살아보면서 웃음 짓는 표정에 서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들어감이 있는 것들은 사실 누구나 다 있는 거지 막 나이 들어서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자연스러운 라인을 빼고서 약간 꺼짐이 있다고 라 하면은 좀 꺼져 있는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해결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뭐 필러일 수도 있는 거고 저희 방에 쓸수 있는 베이비 콜라겐 같은 방법이 있는 거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약간 스컬트라라든 뭐, 그런 부분들을 막 추천하진 않아요. 뭐, 한번 하고 나면은 좋긴 하긴 하지만 다시금 시술을 할때 너무 피부가 딱딱하니까 좀 시술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더라고요. 멍도 잘 되고. 어쨌든 저는 약간 그런 것들을 추천을 하고 제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간 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라든지 알레르기 피부염을 알아서 약간 많이 비벼서 생기시는 분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말씀드렸던 한 정말 어렸을 때부터 나 눈이 원래 이렇게 약간 좀 다크서클이 심했어 이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가끔 이 약간 베이비 콜라겐 시술을 하면 좋아지나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는 정말 색소 치료를 해야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색소 치료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레이저 토닝이라든지 그런 방 방법으로 꾸준히 하고 보통 한 10번 에서 20번 정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인거죠 좀덜 심한 사람은 10번 좀 심한 사람은 20번 하고 있고 차은검 같은 부분 도 시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레이저 토닝 같은 경우가 빈이 진피층까지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시술을 하진 않아요 항상 아이쉴드를 착용하고 시술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쉴드를 착용하는 곳에 가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크서클이 고민된다 그리고 내가 좀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것도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이렇게좀 다크 그크서클이 색소가 좀 있었다 아시는 분들은 어, 그런 치유를 하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보면 이 눈가 쪽에 색소가 있으신 분들은 똑같은 자외선 조사량을 쐬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색소침착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도 잘 바르지만 선글라스 같은 것도 꼭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 떨어지면서 다크서클도 생기잖아요 눈가가 왜냐면 눈 밑지방도 떨어지죠 눈가 조직도 들어가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약간 좀눈가의 탄력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술로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 내가 비수술적인 요법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약간 베이비 콜라겐이라든지 보톡스라든지 그런 요법을 좀 이용해서 좀 눈가에 있는 부분들을 개선할 수도 있거든요. 다섯 번째 혈관이 발달돼서 눈가 다크서클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혈관이 발달돼 있는 경우는 어, 그, 뭐, 저도 그렇지만, 저도 보면 다크서클 심해요. <웃음> 그렇거든요. 왜냐면, 눈가가 원래부터 어렸을 때 푸르스름하고, 우리 애들도 막, 일곱 살인데 눈가가 푸르실래요 엄마 나 다크서클 생겼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다크서클이 좀 타고나게 좀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혈관 레이저를 하고 있거든요 엑셀브유 같은 혈관 레이저 부이빔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한5섯 번에서 7번 정도 하면은 서서히 좀그 혈관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되거든요 좀 혈관이 발태되어서 다크서클이 심해 보인다 그런 경우는 혈관 레이저 이용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다크서클을 내가 그러면 집에서는 어떻게 관리할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혈관 수축을 하는 제형을 쓰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써볼 수 있는 것들이 약간 녹차팩 아니면 뭐 커피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여유가 없는데 집에서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홈 케어를 좀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좀 차가워야 혈관이 잘 수축하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시원하게 놓고 나서 이렇게 팩을 좀 올리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좀 다크서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음, 여러분 생활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